안녕하세요 프로혁신로잡스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롱패딩을 입은 게 어떻게 보면 이숙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어, 셔츠는 우리가 주간이나 쉬는 날 그리고 이 롱패딩은 야간 출근하기 전에 입으니까 <웃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익숙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은어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 열이 받아서 되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 열이 받은 게 뭐였냐면 제 영상을 노출시켜 주지 않아요 제가 11월달에 올렸던 돈이 없으면 지식을 쌓아야 하는 이유 이러한 맥락으로 만든 영상이 있었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고작 조회수는 10이 안 되고 아무도 봐주지 않는 제 영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내 영상을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열받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보게끔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해 <웃음> 보자즉 1일 영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일영상이라는 단어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열리 받았을 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노출이 거진 안 됐다고 치면 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는 메인 영상에도 나오고 있고 다른 영상에서 밑에 추천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추천 동 영상으로도 뜨고 있거든요 어,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참 만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숫자나 그래프에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숫자와 그래프가 항상 동일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게 나오는 게 보이시는데 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숫자나 이 그래프나 이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어, 그렇게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하고 연구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다른 채널 즉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려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제가 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항상 보는 게이 채널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 영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분석하고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콘텐츠가 보관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식으로 풀어나가게끔 야되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카피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래저래 분석도 분석이고 콘텐츠에 대한 어 구상도 구상이고 정말 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죠? <웃음>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가고 재미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과연 제가 관심이 안 가고 재미가 없으면은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며 또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빨리 일어나가지고 촬영을 할까요? <웃음>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영상수를 좀 많이 업로드 하려고 이들 영상을 하는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른 구독자가 많은 채널에 영상 개수가 몇개인지 한번 봐보세요 영상이 기본적으로 200개 300개가 될건데 물론 영상을 적게 올려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좀 잘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플루언서거나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영상 개수가 100개는 기본입니다 200개, 300개로 올라가져 있고 그런 분들이 구독자 수가 15만, 20만, 30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제 일주일에 한개두개로 영상을 올렸을 때와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겠다 1일 영상을 하면서 영상 개수의 구색을 맞추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열심히 하게 되었고 1일 영상을 하게 된 마지막 이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어 유튜브 너무 재미있고 부족한 영상을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카메라 앞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항상 노력을 할 거고 같이 발전을 하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어 정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잘 돼야 된다는 점은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